대구 아파트 시공사들 계속해서 사업 포기한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재개발한다는 이야기는 혼자 말인가? 대구를 모르면서 대구 아파트 부동산을 얘기하는 정치권 사람들 참 답답하다. 더 이상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들. 부동산 시장 호황 바람을 타고 대구에 뛰어들었던 건설사들이 하나둘 발을 빼는 모양새다. 분양을 앞둔 사업지에서 시공을 포기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미분양 사태가 심화되고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는 등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건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적자 시공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이탈 요인으로 꼽힌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의 한 a 주상복합 아파트는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분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다. 시공사는 시공능력평가 12권대에 있는 대형건설사로 지난달 시행사의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지난해 6월 사업 약정을 맺은 지 8개월 만이다. 시행사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해야 하는 만큼 사업 지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단지는 360가구로 규모는 작지만 역세권 단지로 주목을 받았다. 분양을 앞두고 계약이 파기된건 공사비 갈등에서 비롯됐다. 시공사가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값을 반영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근콘크리트협회에 따르면 전체 공사비의 30%를 차지하는 건설자재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 3에서 8월 계약군 대비 40에서 50% 치솟았다. 작업자 인건비 역시 10에서 30% 가까이 올랐다. 기존 계약으론 적자 시공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공사 측의 설명이다. 대구 분양시장의 침체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대구에선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은 3689가구다. 직전 12월 1977가구보다 86% 증가했다. 월별 기준 2 0 1 1년말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12월 이후 분양 물량 대부분이 미분양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미분양 숫자는 5 0 0 0에육에할박할란전망전망온다 특히 특히 대구 외구외아니아대라 대구의 이라이리불수성수와 대형사들이 들이하는하지에지에서분양이양이발생했생했다해난해월부터이터이일까지청지 청약 접한를한 단지 11곳 0개0지에지에서양이양이다왔다 동부건설이 이달 공급한 수성센트레빌 어반폴에는 308가구 모집에 33명이 접수하는데 그쳤다. 지난 1월 분양한 대우건설의 달서프로지오 시그니처는 982가구가 모집에 청약신청 건수가 12건에 불과했다. 미분양 주택이 회사 보유분으로 남아 해소되지 못하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설사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A주상복합과 같이 시공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에선 현재 40여개 단지 약 3만 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한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사가 법적 공방을 감수하고 시공을 포기했다는 건 대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며, 최근 주택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공사비 문제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시공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고귀 띔했다 이어 시공사들은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반면 시행사들은 사업이 지체될수록 각종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사업을 빨리 하자는 분위기다. 며 이에 관계자 간속 사정이 많아 앞으로 많은 사업지에서 분쟁이 예상된다. 곧 덧붙였다. 공급과잉 이슈도 건설사들의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대구는 2018년 이후 분양 물량이 증가해 지난 3년간 9만 가구 가까이 분양됐다. 올해 대구의 입주 물량은 19,812가구 규모다. 이는 적정 수요 물량 11,905가구를 한참 못도는 수준이다. 내년에는 32,623가구의 만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공급과잉 여파로 대구 아파트 값은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대구 아파트 값은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0.41% 하락해 전월 마이너스 0.34%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급과잉 상황에서 분양 흥행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며 또 아파트값이 하락하면 계획했던 분양가로 받기 힘들다는 점도 건설사들이 주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대구시가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 의심 사례에 대해 고강도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거래 신고권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계획.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사해 전국 7780건의 이상 거래 중 위법 의심 거래 3787건을 적발했다. 이중 대구 352건의 의심 사례 내역을 대구시로 통보했다. 352건을 위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일 거짓 신고 287건, 지연 신고 49건, 자료미 제출 25건, 가격 거짓 신고 7건이다. 매수자는 법인 조합이 337건, 개인이 15건으로 확인됐다. 구군별 현황을 보면 암구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78건, 발서구 신두건, 수성구 48건 순이다. 위반 의심 사례 대부분은 주택건설 사업 등 개발사업 관련 건으로 계약일 거짓 신고, 지연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적발된 352건의 거래 계약서 및 자금 조달 계획서의 계약일, 거래 가격, 자금 출처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구군과 합동으로 고강도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확인되면 가격 또는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 가격의 5이내 거래 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변법 증여 탈세 의심권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등 구속 조치가 이뤄진다. 대구시 권호안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실거래 허위 신고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 조사하고 이에 강력 대응할 애정 이라고 말했다.